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잠을 잘 자야 공부도 잘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잔다는 거 하는 거는 깊은 수면 그리고 기억을 다시 재정립하는 렘수면을 충분하게 확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학습은 렘수면에서 좌우됩니다. 렘수면이 뭐냐면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 그때 뭘 하느냐 뇌가 그시간엔 뇌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뇌파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뇌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장기 기억으로 가고 뭐 아주 복잡한 기억과 관련된 기능들이 그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램수면을 잘해야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램수면에는 뇌로 혈액이 팍 물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램에서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마비처럼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막내 몸이 한다고 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고 몸은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몸이 늘어진다 즉 근육이 다 이완됩니다 이때는 턱도 혀도 늘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오히려 지금 혈액이 빡 지금 활발하게 돌기 때문에 심장도 꽤 빠르게 뛰고 이때인데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 된다. 그러면 뇌수면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숨이 멎으면 모든 기능은 깊은 수면이 됐든 렘수면됐든딱 멈추고 깨버립니다. 그래서 잦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잠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잠의 본연의 기능, 깊은 수면에서의 기능, 렘수면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이 턱과 혀의 상태가 기도가 충분히 열린 상태에서 숨을 쉴수 있도록 잡아 주기만 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뇌도 활성화되고 깊은 숙면도 하게 되고 냄수면도 활성화되고 여러모로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점수 몇점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외도 하고 많은 책을 보고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잠은 다 누구나 잠은 다 자잖아요. 근데이 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그 잠의 질을 좌우하는 게 바로 숨쉬는 문제 호흡에 있다는 거고, 호흡의 중심에는 기도. 이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숨을 쉬느냐, 열린 상태에서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희는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 자는 동안에 기도가 충분히 열린 상태에서 잠을 잘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잠을 잔다면, 수험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자는 상태를 보시고 숨은 잘 쉬고 자는지 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개운하게 잘 일어나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보시고요 밤새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어플 호골이 어플 뭐 이런 거, 수면 어플 이런 거 보면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해서 들어보면 잠자는 숨소리, 또 얼마나 자주 뒤척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자녀의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